차드립니다이 어, 자리에서는 저번 일러니까생방을할때이 그 어, 자리에서 방송을 했더니 오 사실 괜찮아요. <웃음> 그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어? 어, 오늘 녹화를 한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그 웹카메라를 작동하는 건데. 아, 화소수가, 일본, 이, 이 폰, 이폰보다라도 낮아요. 그게, 낮는데도 불구하고, 이널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마, 옆이조명이 조명이, 어, 아, 어디로 안 빠져나가고, 이 뒤로, 이렇게 딱 물쳐서, 아, 나오다 보니까, 이채널이 그, 그, 이 잘난 얼굴, 예, 아, 잘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얘기는 여러분이 얘기 찾는데 그 칠선녀 칠선녀와 팔선녀 그 얘기를 물었어요. 그 얘기를 물어서 아그분한테 어, 간단히 어, 문자로 답만 해 줬는데 어, 문득 아침으로 인식 어, 인사 전화를 올리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음, 그 얘기를 7선영 8선영 음, 그 얘기를 좀 해줄까 싶어가지고 영상 찍습니다. 어, 오늘은 양력으로 1월 10일이고 음력으로는 12월 19일 무진일이에요. 우진일. 어, 지금 시간이 어, 5시 새벽 5시 50분 목요일 어, 습니전천라는데그 어, 질문을 한 요지는 뭐냐면, 구슬할 때, 응? 아마 그 양반이 그, 어, 구판 영상을 좀 들어봤나 보죠. 그 구슬할 때, 막 칠선녀, 팔선녀, 어, 누가 왔네, 어쩌리 어쩌리, 막 이렇게, 응? 칠선녀가 왔네, 팔선녀가 왔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어디 영상을 봤나 봐요. 응? 그러면서 질문의 요지는, 그러게 해가지고 칠선녀, 팔선녀 이렇게 얘기하었는데 그게 어떤 경우예요 그리고 칠선녀는 뭐고 팔선녀는 뭐예요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천일이 우스갯소리로 참 미친 소리다. 어? 미친 소리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 이참 이게, 이게 그 뭐라고 할까? 이 무당들이. 부당들이지 말구나. 좀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응? 우선 내림꽃사는데 7선님, 8선이냐고. 응? 내림꽃을 하는데, 지랄 이염병이지. 그런 거 없어요. <웃음> 자, 일단 그, 8선녀. 응? 8선녀. 8선녀. 8선녀는 샤나뭐 보고 8선이라고 하냐. 그래다 이제 칠선녀, 팔선녀 이 자체가 그 우리나라 전례적인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모습도 중국의 도교 독유,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이 이제 변형되고 발전되고 이렇게 왔는데 중국 여러분들 그 아실 거예요. 군몽이라고 군몽? 군몽에 군몽의 그 나오는 내용 중에 양소유양소유라는 그런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양소유가 아, 1대8. 쉽게 말해, 1대8이에요. 양소유 혼자 있고, 여자, 처와, 첩. 을 이름하여 처첩이라고 그래요 처와 첩. 그 여덟 명을 거느렸다 하는 게 거기에서 나와요. 그런 장면이. 응? 그런 장면이. 그래서 이름하여. 발선녀 아마 유래가, 어,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 각자 여덟 명 있는 거야. 그 전부 다니라고 한 거야. 그걸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셨나나 모르겠는데, 그걸 빗대가지고, 예전에 그, 그 최순실. 최, 이름 바뀌최성원으로 바뀌었나? 어. 그 양반이 뭐 모임을 결성한 게 있는데, 그, 자기들 그 끼리끼리 어울려가지고, 이름하여 발선녀 모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해 놓고 그런 거 했다. 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가시 배기하면 근데 그저선실이나저선실에서 그 펄떡펄떡 뛰었죠. 아니라고 하여튼 팔선녀 발산녀, 팔선녀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간다 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그 전설의 고향 응? 전설의 고향 전설따라 삼천리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왜 어차피 저기 중국에서 많이 넘어온 이야기다 보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많이 그런 얘기들이 떠들어요. 나와요. 나와 그 대표적인 게 금강산, 금강산 그 전설이 있어요. 그 금강산, 거기 보면 구령 폭포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 구령 폭포라는 것도 각 지역별로 큰 산에는 엉간한 명칭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구룡 아홉구자 아홉마리 용이라는 거죠. 용이 성천하니까 응? 그래서 폭포에서 막 타고 올라가는 그거. 그래서 아홉마리 용이다. 응? 구룡 구룡폭포 그 <웃음> 금강산 그 구룡폭포 위쪽에 그 상팔 상팔담이라는 그 전에 안 가봐서 몰라요. 어, 상팔담이라는 그러니까 담 물을 가두는 이, 이 호수같이 이렇게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데, 아래 구름 부쪽으로그기가 상팔담이라는 그뭐수는 호수, 아니고, 좀많한 이렇게 옛날 뭐 선녀탕 막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거기 발선녀 그 전설이 떠지가 그 쉬운 말로 그 선녀가 나무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 선녀와 남부군에서 선녀 몇 명이 내려와 가지고 목욕을 했는데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데서 내려와서 몇 명이 내려와? 여덟 명이 내려온 거야 이렇게 여덟 명 어?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욕을 하다가 그 중에 하나 가을 감췄고 하나만 못 달라갔고 뭐이 그런 개념. 그리고 그걸 보하는 게팔 선녀예요. 팔 선녀. 어? 그게 팔 선녀야. 어? 그럼 칠 선녀. 자, 칠선녀로넘어가볼까요 칠선녀는 뭐냐? 칠선녀는 그이 이 또한 뭐예요? 우리나라 고전적이가 아니에요. 중국 옛날 고전 소설이에요. 중국에내 들어오는. 중국에서 되는데, 오광상제. 오광상제가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도쿄. 독일. 우리 도쿄에 나오는 거예요. 오광상제 와이프 서왕모. 그는 서왕모라고 그래요. 서, 서왕모. 그둘 사이에 는 딸들이 일곱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일곱. 응? 일곱 명. 그 다음에 그걸 이름하여 칠선녀. 그 일곱을 칠선녀라고, 칠선녀라고. 칠선녀라고. 옥광상제랑, 그 서왕모 사이에서 난 자식이 칠선녀. 응? 일곱 명이 어, 요즘 말로 이제, 우리가 공주 공주 하잖아요. 어, 일곱 명은 공주인 거예요. 거리를 봐요. 칠선녀다. 하고, 그래 정했다. 그리고 유래가 그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오, 칠선녀의 유래는 많이 나와요. <웃음> <웃음> 그, 우리나라, 그, 어, 그 7월 7일, 그 견우직녀 저, 저, 전설이 있죠. 음. 거기도 이제 견우직녀 얘기하는데 칠선녀가 하강해서 어? 뭐 나중에 뭐 청원에 뭐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칠선녀라는 용어도 곳곳에 등장을 해요. 응? 그래서 그 뭐이 칠선 칠인가 칠선 아이름리네 칠선녀 칠선녀의 그 명칭은 응? 뭐 거기다 이제 칠선여가 아니라 칠선의 오 d 자로 붙여 가지고 칠선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팔선여와칠선여가 어떻게 탄생했나 그 이제 군지이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판에서 이 천일은 뭐그 지랄로 부판에서 허벌나게 떠들어대는 그, 그거 못본것 같은데 아뭐칠선여가 왔네 팔선여가 왔네 우리 경문에 보면은 어? 예뭐 칠선녀가 하강했다 팔선녀가 하강했다 하강 내려왔다 이거예요 어? 그런 영어들이 들어있어요 있는데 뭐 칠선녀가 내리고 다는데 이게 팔선녀 팔선녀는 제껴 두자구요 어차피 우리는 그 무교 독교 이런 쪽으로 봐줘야 되니까 굿판 굿판 구수하는데 칠선녀가 하강을 했다. 팔선녀 빼버리고. 그러면 옥황상제에 딸들이 하강했다. 그런 얘기인데 아니 일개, 일개 중생 개인 그 저기 그내림보다는급 그 판에 팔선녀가 왜 내려와. 아니 칠선녀가 왜 내려와. 뭐 내려오지. 칠선녀가 그렇게 뭐 한강한가. 칠선녀 시종도 안 내려와. 시, 칠선녀 몸종도 안 내려와요. 그거를 갖다가 허황되게, 장황하게, 하, 아, 누구, 에이, 지랄, 예병이지. 그런 거 없어요. 응? 그런 거 없어요. 선녀, 선녀가, 이거 그 집에, 그집 안에 선녀, 동자, 동녀 애기, 뭐, 요런 애들이 할아버지 알면 손자권올수 있어요. 응? 할아버지 알면니 할아버지 할머니 알면 선자권 오는데, 만약에 옥황 상제, 응? 딸, 일곱 중에, 일곱이 다, 일곱이 다 내려온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 중에 하나가 내려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네벨이, 등급이, 옥황상제 딸이면, 하나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옥황상제 딸이면, 은 제자상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네벨이 더 높아요. 등급이. 응? 쉽게 말하면, 대통령, 우리나라, 이제 나라, 대통령 딸이요. 음? 그 말이 되냐고 말한대요 아셨죠? 음? 아, 다큰 선녀. 우리, 우리 인간 나이를 봤을 때, 아, 10대, 20대. 이래가지고, 아, 말이 닦어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응? 음? 애기들은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우리 소, 우리가 손잡고 온다. 하는 표현을 하지만, 에, 그렇게 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칠선녀가 화강하고, 팔선녀가 내려오고, 이런 개떡같은 소리는 경우는 없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붙는 게, 옥황선녀. 그, 무당들, 그 명칭에, 옥황선녀, 천상선녀, <웃음> 이런, 이런 용어를 많이 봐요. 이런 용어를 많이 봐.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벌을 받아서 이승에 내려왔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요. 도대체, 천상에, 그, 옥황선에는 얼마나 많은 벌받은 데로 왔냐고 아니, 벌 받았으면 열심히 닦아야지. 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옥황선녀다. 그러니까 옥황선녀 그럼 우리 옛날에 우리 삼천궁녀 생각 하시면 돼요.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삼천궁녀만이 아니야. 조선 그 왕실의 궁녀들은 다 누구 거예요? 다그왕꺼야 왕실의 궁녀들은 다왕꺼요 어? 왕이 주인이요. 그러니까 왕실의 궁녀들은 결혼도 못 하잖아요. 보디오, 그렇듯이 천상, 옥천상선녀, 옥황선녀. 이런 게 벌받아 내려왔다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는수공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봤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막그래애이전 전부 옥황상제제의이이 맞다 틀리다 아니지 국녀가 다 임금의 딸이요 아니잖아 근데 명칭은 뭐요 언제든지 왕한테 선택 받을 수 있고 기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왕 거란 말이지 임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옥황선녀나 천상선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전부 다 나는 옥황상제의 딸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 우광사제가 힘이 얼마나 적래 그래서 딸을 갖다 그렇게 많이 나아 나봐야 아까 칠선녀 <웃음> 일곱 명이라고 하잖아. 아셨죠? 그러니까 천상에서, 응? 천상에서 궁녀노릇을, 그러니까 궁녀로 천상은 궁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 그냥 선녀라고 그래. 여자니까 선녀. 선녀라고 그래. 근데 그 선녀, 그 궁, 인간 세계는 궁녀, 그 중에 하나, 하나를 했다가 벌을 받아서 잘못해 가지고 지상계로 내려왔다. 그럼 어떻게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냐?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응?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옥황상제의 딸인데, 이가 모시고 있는 신이 옥황상지의 딸인데 벌받아 가지고 이승에 내려왔다 그 믿으라 믿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 믿지 뭔 말인지 아셨죠 음, 이 정리 됐을 거예요 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응? 그렇게. 기본적으로 천일이 내림을 할때 내림을 할때 오시는 신들은 다 거의 누구라겠어요 조상신이에요 조상신 천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당연히 우리 할아버지 는 여기 계시죠. 지금도 계세요. 계신데, 거기에 나중에 막 이렇게 수행을 하고, 기도하고, 제약을 하다 보면, 플러스 알파에서 딱 오시는 게, 이런 경우는 진짜 있더라고요. 있어요. 천일 전환에, 저기 뭐, 그러니까, 천일자 믿거나 말거나 해줬어요. 예전에 그, 저, 개백장군. 개백장군? 오시라고 한거 아니에요. 군인이 오셨어. 남들이 그, 그 딸의 신들이 주르르르르가지고르르장르다 모셔놨냐고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용르르왕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안 어, 그그 융황. 그 됐어요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가르가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 내가 용신이라. 줄 값은 쏠어죠 그런 거. 그렇게는, 이게, 제게 할 수가, 그렇다고 해서 용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유황 대신이냐? 응? 유황 대신이냐? 그건 천일도 몰라요. 용신이 한두 분이냐고. 용장군, 용대신, 표절적이다 있잖아요. 그죠? 부작이 많아. 이 천일이 늘차이겠지만 아니 그 우리 그 경문이나 용호에도 등장하는 게 음? 84,000 제대 신장이라고 하는데 제대 모든 신장 84,000명 8그 중에 한분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지 어 우리 집에는 용왕 대신 오셨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용왕님이 오셨어. 그치? 만약에 용왕님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전 세계 바다를 바다와 물을 관리하시는 우주 우리 지구만 그 계산했을 때그 최고 대박의 용왕 대신이 있을 수가 있고 응? 만약 한강이다 그러면 한강을 갖다가 관장하시는 낙동강이다 그럼 낙동강을 관장하시는 대동강이다 대동강을 관장하시는 그런 그러한 용왕 대신 용왕님이 계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찾을 때 서해바다, 동해바다, 남해바다 바다마다 지키는 다 다를 거란 말이죠. 무속인들이 잘 가는 저기 저기 왜 동해바다, 간포앞바다 어? 거기 문무대왕릉이 있는데 거기 가서 피면은 마찬가지로 고기만 관장하는 그러한 용왕 대신 용왕님이 계실 거란 얘기예요 들 얘기하듯이 뭐예요. 각도에는 도지사가 있고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구청장이 있고 동장이 있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제자들이 제일 무식하고 간과하는 게 뭐냐면 자기 신이 최고야. 응? 자기 신이 최고야. 그냥 무조건. 집발도 굽지 견선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7선이요, 8선이에요. 아 참. 오늘 얘기, 얘기해요. 에? 오늘 여기까지만 떠들게요 아셨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다시고, 이거 영상 채널이다지 올려가지고, 그래서 상황 봐가지고, 어, 화질이 어, 여기 좋으면 저쪽 그 테이블자리 말고 여기서 그냥 하고, 그냥 비슷하다. 그렇 다시 절로 갈 거고, 한번 계속 얼른 작정을 하고, 올려봤어요. 찍어보는 거야, 알았죠? 그렇죠? 잘들 잘 보내시고, 음, 여기까지입니다.